<립 Dil delicate> <open bracket>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자입니다. 아 저희 헬스장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바디 프로필이 며칠 남아 남지 않았는데, 운동을 또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집에서 홈트만 하다가 오늘 좀 심심해 가지고 집에 있기 싫어서 우리 이 부장님하고 야외에서 맨몸 운동을 좀 하러 나왔습니다. 운동 멈출 수 없습니다. 함께 가시죠. 레고 레고. 나가래 나가래 근처 고등학교에서도 운동하다가 쫓겨나고 <웃음> 있습니다 하긴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청북천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이제 타잔바디프로젝트, 바디프로필 촬영까지 딱두 달이 남았습니다 근데 정말 헬스장이 지금 문을 안 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매일매일 그냥 근처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맨몸 운동이라도 하고 있어요 이제 뭐두달 남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핑계 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막학기를 보내고 있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있어서 정말 바쁘지만 저는 핑계 안 들려고요 한번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할 겁니다 오직 직진입니다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여름도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진짜 더 박차를 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마이프로틴 또 4월 세일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정보가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